오늘은 키핑장, 키핑하시는 분 어, 다육이를 찍어보겠습니다. 오늘 여기에 있는 가격의 30% 오렌지 3페인 와, 색깔 예쁘다, 그죠 30% 10cm 오렌지 3페인 만원인데 이 가격에서 30% 그러면 7,000원 되겠죠? 네. 아보카도 크림 아보카도 크림 이두 5,000원 와 이거는 5,000원만 해도 싼데 여기에 11cm 여기에서 또 30% 하면 355 3,500원 정말 싸다 와 뮤직팜 뮤직팜, 6cm 정도 됩니다. 6cm 정도 되는데, 만 원. 그런데 30% 하면 7,000원이랍니다. 와, 가격이 아주 괜찮아요. 레드 멈플럼, 레드 멈플럼, 2만원, 2만원인데, 여기서 30%. 11cm, 11cm. 2만원 에케베리아 문스톤 에케베리아 문스톤 4천원 여기에서 30% 랍니다 크기는 사이즈는 8cm 8cm 에케베리아 문스톤 밥그린 밥그린 5천원입니다 5천원인데 여기에서 30% 하면 사이즈는 7cm, 7cm, 밥그린, 5,000원, 30%입니다. 라오이, 7cm, 15,000원, 15,000원, 라오이, 7cm, 15,000원이랍니다. 분이 뽀얗게 나오고 있죠, 라오이. 카시오 적금. 14cm 가시오조금 가시오 14cm 인데 2만원 가시오조금 14cm 2만원 이랍니다 30% 예요 아일리 아일리 14cm 인데 만원요 30% 하면 7000원 이겠죠 어... 30% 기회가 참 좋습니다. 마음에 드시는 거 있으면 찜하셔서 얼른 가져가세요. 예쁘죠? 가장자리가 빨갛게 손을 그은 것처럼 물이 들어 있는 하일리. 너무 예쁘답니다. 우리 연느, 우리 연느 2만 원입니다. 우리 연느 어, 예쁘다. 우리엄누는 값이 좀 많이 나가죠? 그런데 2만원인데 30% 하면 6천원을 빼면 14,000원 밖에 하지 않네 사이즈 한번 봐드릴까요? 9cm 우리엄누 9cm 2만원 메리나 메리나 12cm 만원 ,000원. 만원인데 30% 원종 에보니 10cm 만 5천 원어 이쁘다 멋집니다 원종 에보니 11cm 15,000원 아, 색깔이 검붉은 색깔 너무 예쁘답니다. 원종 에보니 어 멋지다 키핑하시는 분이 열심히 잘 키우신 물건이니까 아마 사시면 아주 괜찮지 싶어요. 한엽 에보니 10cm 15,000원이랍니다. 탄엽 에보니 10cm, 15,000원. 어, 정말 이쁘다. 어, 아, 멋져요. 15,000원. 얘도 원종 에보니. 원종 에보니 만원. 사이즈 한번 볼까요? 원종 에보니 만원. 30% 하면 7,000원 되겠죠? 홍대 화금. 아 이거 파시는 가격이 5천원인데, 여기서 30% 하면 사. 어떻게 되노 500원, 1000원, 1000원을 빼버리면 4천원이네. 홍대 화금. 홍대 화금 5천원. 이것도 홍대 화금 5천원이랍니다. 홍대 화금. 골드 석영 골드 석영 6,000원 지금 찍은 거 모두 30% 할인이랍니다. 골드 석영 6,000원 레드닥스 10,000원 30%입니다. 피어링피어링피어링피어링 피어링. 피어링. 피어링 11cm 만원이랍니다. 표링 11센티 만원. 독일 샴페인. 독일 샴페인 만원. 홍포도 사두 8,000원 레드몬플럼 레드몬플럼 2만원 2만원인데 여기서 30% 11cm 11cm 2만원 화이트 해보니 화이트 에보니 만원. 화이트 에보니 만원. 율리아나, 이만원, 삼두. 율리아나, 이만원, 삼두. 자구가 이렇게 나와요. 율리아나, 삼두. 이만원. 율리아나 삼두 2만원이랍니다. 먼노 14cm. 와 대형이에요. 얼큰이 얼큰이 얼큰이 15,000원. 먼노 얼큰이 15,000원이랍니다. 먼노 얼큰이 15,000원 3 0예요